오늘은 젤아트를 할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본더랑 베이스앤탑젤 그리고 이렇게 세가지 컬러와 이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젤 하시기 전에 손 쉐입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살짝은 완전 일자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젤을 하시고 나서 손 모양을 보셨을 때 일자로 모양을 나올 수 있습니다 쉐입을 다 잡으신 다음에 유분기 제거를 할 건데요. 샌딩으로 표면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이제 손톱에 있는 유분기가 좀 빠지면서 젤이 조금 더 손톱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엣지까지 꼼꼼하게 제거를 하셔야지 나중에 젤이 끝부터 많이 리프팅되지 않고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유분기 제거하시고 나서 알콜올로 어, 와이퍼가 있으시면 와이퍼를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한번더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더 본더를 바를 건데요 본더는 어, 거의 이렇게 액체처럼 생겨있는데 살에는 닿으시면 안되고 손톱의 가장자리에만 본더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다 양을 덜어내시고 살짝 묻히듯이 해서 가장자리, 사이드 자리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바르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젤을 제거를 할때 가운데부터는 좀잘 떨어지라고 가장자리에만 본더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젤을 바를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랑 탑젤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베이스 젤로도 쓰시고 탑젤로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젤을 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살에 많이 묻게 되면 그 부분부터 리프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을 좀 조절을 잘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손에 곡선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좀잘 채워주셔야지 나중에 컬러가 안쪽까지 안 발리는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안쪽까지 잘 펴발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분 큐어링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무버로 한번 이젤 베이스 젤을 큐어링 하시고 나서 미경화젤을 한번 닦고서 컬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디프렌치를 할건데요 디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은 사이드에는 많이 안 묻히고 하는게 좋긴 한데 먼저 라인을 최대한 안 묻게 옆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으신 후에 밑에는 그냥 풀컬러 바르듯이 밑으로 쭉 쓸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에 묻은 젤을 꼭 제거를 하신 다음에 램프에 큐어링을 하셔야지 안 닦아주시면은 옆에 묻은 것도 같이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주시고요 위에도 마찬가지 라인을 위에 라인 잡아주시고 오른쪽에서도 라인 잡으신 다음에 밑에는 일자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엣지 바르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엣지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젤 칼라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칼라에 비해서는 조금 바르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힘을 줘서 그팔리시를 바르실 때처럼 너무 힘을 줘서 하시면 결이 많이 지기 때문에 얘도 최대한 힘을 빼시고 쓸어 주시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또마찬가지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코트를 똑같이 발라주시면 되는데 어, 화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초코트를 하셨는데도 조금 안에가 비치거나 하면 얇게 3번을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다도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차라리 얇게 3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풀코트를 하실 때는 이제 가운데다가 칼라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왼쪽 사이드부터 제 칼라를 옮겨가시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 체크 패턴을 몇개할 건데요. 이 젤리쉬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덜어놓으시고 붓은 이렇게 일자로 된 평붓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덜어놓은 상태에서 양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빼주시고 일단은 세로로 그어주시고 양쪽 옆을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씩 칼러를 바를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 뭉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쓸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도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좀 밀리거나 한다면 한번 1분 큐어링을 조금 더 해주시면 밀리는 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1분 케어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선을 얇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체크 패턴이 예쁘게 되니까 세로로랑 가로로 한 줄씩 그어주시면 됩니다. 골드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이제 밋밋한 느낌이 없어지고 다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파츠를 올릴 건데요 지금 이 제가 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이제 쏙오프 클리어 젤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성이 있는 젤이에요 그래서 뭐 리본이나 이런 거 파츠에 올리실 때 젤글루 말고 이렇게 젤로도 파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젤을 뜨셔서 올려놓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젤을 발라주시고요 이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파츠를 올려놓거나 할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그 위에다 파츠를 올려놓으시고 이 상태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츠 올려놓은 이 가장자리에다가 지금 살짝 떠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 속오프 클리어제를 채워주시면 조금 더 오래 파츠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살에는 너무 넘치면 안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잘 넣어서 안에를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1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파츠를 두개 올릴거라서 이쪽 부위랑 아래쪽에다가 지금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번 큐어링 하겠습니다 방금 올려놓은 파츠 주위에다가 다시 소오프클리어젤을 채워서 조금 더 단단하게 파츠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얘는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파츠이기 때문에 그안에를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마지로1 큐어링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탑젤은 3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파츠가 있는 부분은 잘 쓸어서 이제 거기가 너무 뭉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젤 클렌저로 닦아주시면 완성입니다.